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초음파상으로 그 이상 소견이 있어가지고 3차 의료기관 가보라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지켜봅시다. 힘든 난관을 잘 견디려야 믿는다. 나할 일이 아주 많은데 시동이 안 걸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약간 방전태수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나가 봅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일단 자동차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방전이 된것 같고요 안 그래도 늦었었거든요 원래 8시 반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8시 반이에요. 빠르게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빨리 잡혀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지금 임신 중인데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초음파상으로 그 이상 소견이 있어가지고 3차 의료기관 가보라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네 13주요 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병원 스케줄을 맞추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건 영상에는 아직 담지 못했던 내용인데 21주 정밀 초음파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앙주 폐에 이상 소견이 있어가지고 아기 폐에 혹이 있거든요 지금 혹이 있는 상태인데 이건 2주 전에 알게 되었고 추적관찰이 필요해서 2주, 2주 후인 오늘 또 초음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소견으로는 음... 폭이 더 커지지도 않았고 아기도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고 혈액도 잘 흐르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소견이에요 근데 2주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큰 병원에 가고 싶으면 소견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견서를 받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2주 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소견서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단서를 받아왔고 정말 럭키하게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성공하게 을 되었습니다. 무려 내일모레 오전에 가게 되었어요 어, 교수님은 그 전종관 교수님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병원 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이 CCAM이라고도 하고 CPAM이라고도 하는데 폐에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어서 폭이 있는 약간 그런 증상인 것 같은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해보면 어느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지 정보와 후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미 그 모든 내용을 2주 전에 섭렵을 했고 그래서 서울아산병원 아니면은 서울대학교병원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거나 둘다 가보거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보통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출산한 뒤에 수술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산병원이 저희 집에서 너무 멀고요. 아산병원에서 애를 낳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애초부터 그냥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 외래를 받고 출산을 해야 된다면 출산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아기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시도했는데 를운 좋게도 내일모레 예약이 된 거죠. <놀람> 아무튼 아기는 괜찮게 잘 크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초음파를 봤는데 그 아기 몸통은 이렇게 조그만데 거의 절반가량이 혹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기가 그렇게 조그만데뭐에 보기에 혹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안쓰럽고 안 됐고 그런 생각 때문에 씁쓸합니다 아배터리도또왜 방전이 된 거야 귀찮게 아 귀찮아 경주야 오랜만이구나 딸리 있니? 어, 너의 건강에 무척 염려가 되는구나 부적 <웃음>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단다. 코로나에도 강하게 견딘다였기에, 이 힘든 난관을 잘견딜리라 믿는다. 수요일에 같이 누구를 한번보자구나 안녕. 나쁘지 않으세요? 아, 네. 네, 저희가 시동, 시동 켜드리면은, 또 오랫동안 시동 켜드리면, 잘좀 신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자동차 서비스가 끝났고요 어, 이게 오랫동안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기름이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엔진으로 가야 될 기름이 굳어서 엔진이 안 도는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틀에 한 번씩은 시동을 꼭 걸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는데 나는 백수라서 <웃음> 강제로라도 외출을 해야 되요 어쨌거나 오늘은 어제 차가 운행이 안 돼서 못 갔던 친정에 갈 거고요. 친정에 가는 이유는 일단 저랑 엄마랑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여행 얘기도 할겸 고구마도 얻을 겸 김치도 얻을 겸 장어도 먹을 겸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 신나는 방문이지요. 아, 여기 주차장도 있어. 너무 좋다. 친정집으로 갑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발렌타인데이 브라우니랑 초코쿠키를 사준다는 그런 핑계로 와서 왕창 샀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생활비가 아닙니다. 예쁜 포장 박스에 담아놨으니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주려고 합니다. 산천장어. 거 어, 어디야? 우리 옛날에 김포거기갔었어 조금 장소를바꿨더라고 아, 작아졌어, 그래서? 조금 작아졌는데 좀 나눠서 줄어. 오늘은 발레다닌 데이잖아. 너 코코스토콘을 그 크게 파는 거야? 응. 한번 해보고. 어, 어. 집에 네. 어디 고 오늘 이 그거. 댄스 쳐요, 이거. 발표에 리허설 라고 와가지고요. 네. <웃음> 애가야, 초콜릿 좀 보여줘. 어저그 집에 갔어. 누구 거요 초콜릿? 어. 아, 네네. 어때요, 빨리 와. 응? 아. 아, 유나 기자님오실래 장모님의 선물 오, 장모님께서 주시는 거야? 할렌땐인데 이 선물 이쁘네요? 어 그냥 여는 거야 촌샷 개발따가 있어 잘먹었다또 갖다 보내겠네 그리고 또 있어 이거 윤아의 선물 윤아가 고모부 갖다 주라고 했어 아, 진짜? 어 아주 부인에게 못 받은 초콜릿 부인은 요거 제일 큰거 머핀? 초코쿠키 초코 브라우니 음, 맛있겠네 맛있겠지? 밥 먹고 꼭 먹도록 밥은 조금만 먹어야겠고 어? 밥은 조금만 먹어야겠어 어우 밥이 예 고마워 오빠가 젖병 소독기를 물려줬어요 송짜로 얻어서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흡족합니다 원래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려고 했는데 이제 요거 LED등만 이에만 교체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고 깨끗하고 좋네요 굿굿. 오늘은 서울대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지금 7시 43분이고 9시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원래 10시 진료인데 오늘 초진이어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30분 일찍 오라고 했지만 약 1시간의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아마 출근길이라서 차가 막힐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무사하기를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7분 하아... <웃음> 심란하다 심란해 이거 엄청 푸짐하다, 이거. 잘 시켰어. 아, 야채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중계에 올라서는 급격히 배가 들릴수 없는. 어, 진짜 큰일 났어. 내가 잘먹었 덕분에 양주가 항상 <웃음> 보다 크네. 어 보다 크네. 그래. 병원에잘 다녀왔고요. 오늘 전정관 교수님 진료를 처음으로 봤는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뭔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차병원에서 경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1주, 차병원에서 1주 일주, 이렇게 일주일에한 번씩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물혹이 좀큰 편이어서 앞으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다음 주에 일산차병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로 예약을 바꿨고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다 다음 주에 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수종이 생기면 은 위험하다고 해서 수종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서울대병원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차병원의 웨이팅은 웨이팅이 아니었다. 거의 1시에 갔는데 한 1시 반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중간에 점심을 먹기는 했는데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점심 먹은 거고 아무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초진이어가지고 예진하는 데까지만 해도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앞으로는 그 1시간은 빠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오래 걸렸습니다. 여보는 어땠나요? 조금 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지켜봅시다 담요가 약간 그거 같아 망토 같아 남편 초콜릿 뺏어 먹기 내 친구 좀끓였 <웃음> 다 <봐라> 먹어야지 어, <웃음> 싫어? <웃음> 어, <웃음> 여보 이거 먹어야지 살이 찌지 깨비쩍 발라서 어떡하라 그래 고기 아, 아닌데? 아닌데? 예뻐 봐흰색흰머리예 또, 얇고 엄청 길다 마냥 아니야? 안 보이는데 봤다. 어, 정수리에 있었다니까 흰머리. 오늘 에베에서 봤어. 거기 집중적으로 탐 탐색해봐. 햇볕시비춰가지고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있었어. 내가 뽑으려고까지 시도했어. 근데 내려야 돼서 못 뽑았어. 나 흰머리 잘 찾잖아. 응. 근데 왜 이렇게 못 찾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이 중앙에 있다. 흰머리 찾았어. 아무것도 떠다. <또> 찾아내. <웃음> 어. 나올 때까지 뒤져. 거기 없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자라 나라 머리 머리 여기 있다고요. 어, 그 밤새서라도 찾아내. <웃음> 어. 거의 뭐 전도하는 네 <웃음> 연기부야. 전도하는 머리가 없잖아. 오늘 목요일이고 저는 지금. 기분전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갔다오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제가 원래는 2주 뒤에 베트남 여행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안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취소하고 났더니 좀 헛헛하기도 하고 뭘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하다가 내일을 예약했습니다. 베트남 가서 네일아트를 하려고 지금 참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안 가게 되었으니까 네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에 한달 전에 했거든요? 한달 전에 했는데 아직도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유지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로 또갈 거고, 지금 갑니다. 한 1km 정도만 걸어가면 돼서, 운동 겸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숨이 너무 차. 걸으면서 말을 하면 숨이 엄청 차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혼자 엄청 헐떡이고 있어요. 제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대화 지분의 80%가 전데 헐떡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봅시다 네일아트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장작 2시간 동안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어? 어1 1층에 섰다. 층에 섰다고? 응.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구나. 응. 발뜨꿈치 쿵쿵 아저씨를 못 봤네. 아 죄기게 무었어. 지금 뒤통수밖에못 봤어. 엘리베이터에서 면했어아 아쉽다. <웃음> 쿵쿵이그 편지가 뭐였지? 징역사이를그 몰라. <웃음> 고단한 진력살이를 마치고 까 뭐였지? 컨트가 실패한 타투 나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제 이 패딩을 조만간 잊지 못하겠군. 지퍼가 안 올라가. 여보, 아까 내가 샤워로 들어갔을 때 여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어내봐. 뭘? 뭐? 내가 아까 샤워로 들어갔을 때 여보가 한말해 말이야. <웃음> 아, 숫 <웃음> 킹콩 샤워. 코끼리에서 이제 킹콩으로 임산부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사람은 아니 킹콩 워 키리 <웃음> 외출하는 날 남편 옷을 입은 배고투지 이 한국어로 싸다고? 그래서 일부러 일로 왔어? 기분 카페도 있네. 어, 고양이도 있네. 어. 어, 엄청 예쁘다. 어. <웃음> 빵 굽고 있어. <웃음> 안녕. 식빵 굽는 자세로 앉아 있다. 고왜 이렇게 많아? 이게 사람 다 모였네. 영롱 사람 어. <웃음> 이야 맨날 어 안줬지 10초도 안되는데 다 줬어 모든 반찬이 다 무한이 되아 진짜? 이되아 진짜? 공기도 무한아아 진짜? 공이 이거? 코가 걸려 코가 너무 커서 아 절로 하면 되잖아 각도를 <웃음> 당연히 없는 줄 알았는데 끝에 뭐가 살색깔이 있어서 보니까 코였어 <웃음> 우리 정면에 있는 게 실미도야? 저기 설명서. 이거? 여기 앞에서 살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전해서 진짜 크다완전 크다. 배불러서 먹을 수 없어 와칠천 지금 동양염전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아주 초대형 카페였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바다가 보이는 줄 알았는데 바다는 안 보이고 그냥 앞에 조그마한 염전이 하나 있는 그런 곳이 사람 많으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어.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우 좋다 어떻부도